이렇게 짧은 영상이지만 또 많은 영상을 이 안에 다 담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서 제가 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수 있는 라레이션을 하면서 이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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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희가 달려 있는 터브로 목재를 이렇게 내가 원하는 각도로 사선 재단을 하는 모양입니다 어, 안전하죠 예, 그리고 정확하게 이렇게 어, 재단을 할수 있는 어, 그런 모습이고요 지금 장면은 목재를 자르고 난 다음에 위치를 이동하지 않고 바로 예, 면치기를 하는 측면 가공을 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저희 기계에 달려 있는 재단기입니다. 이 재단기로 어, 행절, 그다음에 절단까지 다양한 각도를 어, 정말 안전하고 편하게 할수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자, 지금 절 1까지한 부재를 4개 짜임을 하고 있네요. 예. 지금은 두장만 걸고 4개 짜임을 하는데 어 여러 장을 뭐 10장 이상도 여서 한꺼번에 4개 짜임을 할수 있는 어 아주 4개 짜임의 속도가 과위 어 환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긴 부재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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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수작업으로 하면 정말 힘들죠. 아마 저희 기계로 한번 하시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아마 다른 기계는 아마 거부하실 겁니다. 정밀도나, 어, 그 다음에 모든 그 재료를 어, 고정시켜 놓고 축을 움직여서 가공을 하기 때문에, 어, 정말 그 피로도가 작게 쌓이고요. 어, 재미도 있겠죠. 자 이제 제비촉을 결부를 어, 하고 있는데요 네. 아예 아주 정확하게 들어가네요 아, 자 지금은 이제 삼방 연기의 한 코너를 가공하는 모습입니다 아, 우리가 그 짜맞춤 전수관에서 우리가 기술을 배우게 되면 아, 우리 목공의 꽃이죠 예 어, 가공하는 모습인데요. 어, 저희 기계는 어, 지구를 응용해서 어, 특별한 기술 없이 누구나 어, 솔루션만 조금 이해를 하게 되면 누구나 삼방연기를 연출할 수 있는 예, 그런 기계입니다. 각재의 사이즈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 아주 어, 샤프한 슬리반 것부터 어, 이렇게 좀 두꺼운 각재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삼방연기를 어, 연출할 수있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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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요거는, 어, 연기, 예, 연기, 쌍연기입니다. 중앙에 꽂은 촉이 있어서, 어, 양쪽에 이 연기 가공을 해서 쌍연기로, 어, 꽂은 촉까지, 예, 꽂는 아주, 어, 연기 짜임에서는 가장 내구성이 뛰어난, 네, 장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계 가공이다 보니까 정말 아마 디테일한 가공이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반턱 촉 가공이네요. 예, 저희들은 이제 둥근 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마 프레임을 제작하는데 아주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 아닌가.